강의 내용입니다.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PNK의 임지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법과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표법입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표장은 무엇일까요?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이런 상표 역시 등록을 위한 요건이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적극적 요건, 즉 상표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식별력입니다. 식별력이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수 있도록 인식시켜주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다른 상표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별력 판단의 기준 시점은 등록 여부 결정 시입니다. 상표의 소극적 요건, 즉 상표가 될수 없는 요건은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보통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등이 상표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는 일상표일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쉽게 이겨해서 하나의 출원서에 한 개의 상표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표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설정 등록 후 10년간 존속됩니다. 특허와는 달리 10년씩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표 보호 방법으로 특허나 영업비밀과 마찬가지로 금지예방청구권, 폐기 제거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등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이와 같은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권을 갖게 되는데요.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저작자가 생존할 때에만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이런 저작인격권은 다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표권은 저작자가 원하는 때 저작물을 세상에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이 저작자의 창작임을 알리기 위해 저작자 이름을 저작물에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동일성 유지권은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변형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자 사후 70년간 존속이 됩니다. 저작재산권 역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복제권은 저작물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현,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중송신권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시권은 미술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하거나 전시하도록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작권은 언제 발생할까요?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작물은 보통 비공개적으로 창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이 저작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등록제도를 두어 등록된 저작물에 일정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심사에 통과된 경우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되어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등록증 재발급, 등록상 변경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등록을 마친 저작권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첫째 추정력을 갖게 됩니다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1년을 경과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 제한, 질권 설정 등 권리변동 등록을 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셋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실명을 등록하면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넷째, 법정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받은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통관 보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역시 금지예방청구권, 폐기제거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이 인정됩니다. 또한 명예회복청구권도 인정이 되는데 이는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건 역시 지식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식재산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